요 이제 일요일 날 10시부터 도시개발법, 정리법 이게 수업일수가 좀모자라가지고보강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 정리법 일요일 날할 겁니다 몇 시까지 할지 몰라요 <웃음> 그래서 한 3시 정도 생각하는데 좀 넘어갈지도 모르고 10시부터 한 3시 그래서 도시개발법 자신 있는 분은 안, 안 나오셔도 돼 근데 <웃음> 그 정비법은 좀 어렵게 나오는데 도시개발법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그한네 문제 정도는 거기서 맞춰야 되니까 그 웬만하면 좀 나오시고 자 88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인데 용도가 그 30가지나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엄청나게 줄였는데도 두페이지에요 근데 법에서는 아주 깨알 같은 걸 치로 0 페이지를 정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외울 수도 없고 어 시험 문제 이게 나오면 뭐 연속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뜸하다가 33일 때 이게 용도 분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정리해야 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부터 해서 <웃음> 그 야영장 시설까지 30가지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외운다는게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용도에 관한 그 이름 그 이름의 의미 정도만 잘 파악하시면 어, 안 외워도 대충 다 풀리니까 그냥 그 건축물 용도 30가지의 그 의미 정도만 잘 파악하시고 몇 가지만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 용도변경 시설군이 이미 외웠고 여기에 이제 30가지 용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단어들을 보면서 이름도 좀, 두 문자는 아니까, 그 이름도 한번 생각하고, 그 의미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그 산장이 자매천공은자른 자동차 산장이 자매천공은 전방발, 문전관이영판다운수교복노교수 야의, 걸리는 일종, 이종, 단독공, 주당공업국교, 기동까지 다 외웠죠. 근데 이제, 요거를 가려놓고 또 했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자는, 뭐 자동차 뻔하잖아요, 자동차. 장은, 장내시설 위,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는 묘지 관련 시설, 창, 창고, 공, 공장, 운은 운수, 방, 방송통신, 발, 발전. 이 단어들은 그 글자로 시작하 아주 쉬운 단어들이니까, 첫 글자만 기억하면 그 용도가 뭐가 있는지는 대충 다 알게 됩니다. 무는 문화집회고, 종은 종교고, 관은 관광 휴게, 위는, 위락, 판, 판매. 이건 이제, 이건 별개고, 우는, 운동이고, 숙, 숙박이죠. 노는도유자 교, 교육연구, 수, 수련, 야는, 야영장, 의, 의료시설, 일종원생, 이종원생, 단독주택 공동택, 주 업은, 업무, 그 국방군사, 교정, 동물식물 관련 시설까지 용도가 있고, 그, 같은 첫 글자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 거, 위험물 저장처리는 산업등기서권에 들어가죠. 이, 이 문화집회에 있는 거는 위락이니까 위험물과 위락. 구별을 해야 돼요. 그 위락. 술 먹고 노는 게 산업이야. 주유소, 충전소 이게 산업이야? <웃음> 주유소, 충전소 관련된 거. 이게 산업에 관련된 거죠. 위락은 술 먹고 노는 거니까 그냥 문화집회고. 그 다음에 운자가또두번 있어요. 산업에 있는 건 운수고. 영업에 있는 거는 운동이고. 교자가 또두번 있어. 교육복지에 교육연구가 있고, 또 교정군사, 교가 있죠. 그래서 중복되는 단어들은 좀 구별 좀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제목만 알면 다 이제 해결되니까, 뭐 일일이 안해워도 돼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땅거없 그냥 자동차만 생각하시면 돼. 요 자동차. 차와 관련되는 시설들. 주차, 세차, 폐차, 정비공장, 매매장 또는 <웃음> 운전학원 등등 차와 관련되면 모두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차라도 주유소 충전소는 뭐 차가 들어가서 뭐 주유하고 뭐 가스 충전하 고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시설 이러면안 돼요. 주유소 충전소는 그 위험한 것들을 저장하고 있잖아 위험한 물질을. 그러니까 주유소 충전소는 자동차 관련 그 자동차 관련이 아니라 위험물 저장 처리고 그 나머지 차와 관련된 거 모두.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되는 겁니다. 장례시설은 그냥 장례시장밖에 없고 위험물 저장 처리는 그냥 이름대로예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설이니까 뭐 주유소, 충전소 또는 석유판매소, 에화카스 취급소 등등 이런 데를 말하는 거고 <웃음> 자원 관련 시설은 이름 갖고는 얼른 생각이 안 나죠. 이건 딱 이름대로 이제 의미가 생각나는데 자원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를 따로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뭘 버린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버리기 위해서 있는 시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좀 보면 그 22번에 있죠. 22번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는 하수처리 시설. 버리는 거죠. 고물상. 버리기 위한 거고. 폐기물 재활용 시설. 마찬가지고. 폐기물 감량화. 이런 것도 있어요. 폐기물 감량화 시설. 폐기물 감량화가 뭘까? 폐기물을 그냥 그대로 버리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줄이기 위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압축하는 거 있어요. 그냥 일단 틀어놔가지고 탁 압축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 제주도. 제주도에 쓰레기 버릴 데가 어디다 버리지? 제주도는? 제주도 뭐 한라산에 갖다 묻어놀려나? <웃음> 뭐땅 파고 막 묻어요? 제주도는 강, 강이 없잖아. 강이 없다 보니까 물을 어떻게 먹고 살아. 다 지하수죠. 제도는 뭐 강이 없으니까 그다 지하수 파서 먹고 살아요. 그 지하수가 그 거기서 파가지고 육지까지 막그 갖다 팔잖아. 그러니까 다 이제 지하수만 먹고 사는데 거기에 쓰레기 묻으려고 지하를 파가지고 갖다 묻어놓으면 지하수 다 오염되죠. 그냥 묻을 수도 없고 뭐 어디 응,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응?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은 그걸 이제 그 수출을 하려고하다가 <웃음> 쓰레기를 <웃음> 수출. 그거 뭐 폐기물을 또 어떻게 다시 그 처리해가지고 를 무슨 뭐 골재나 뭐 이런 이런 용도로 어 쓸수 있는 뭐 기술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수출하려고 하다가 뭐 추진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지금 골머리 앓고 있어. 그막 그냥 압축해가지고 쌓아놓고모양 있어. 막 그냥 그런 시설, 폐기물 감량 화 시설이에요. 용도는 뭐야? 자원순환 관련 있어. 그러니까 자원순환 관련 있어서 뭐 따로 외울 게 없어요. 그냥 아 버리는 거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다 구별됩니다. 자원순환 나오면 뭐 버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묘지는 묘지에 있는 건물이나 또는 화장시설 봉안당 또는 동물 화장시설 또는 동물 건조장 다 뭐냐면 장례 시설에서 시기 끝나고 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례 끝나고 가는 곳 이게 묘지 관련 시설이에요 동물 전용 장례 식장은 뭐야 동물 전용 장례 식장은 장례 시설에 들어가고 동물 화장 시설은 묘지 관련 시설 동물 건조장은 그것도 묘지에 동물 건조장 또 동물 건조장이 뭘까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동물 그 묘지관련시설에 27번에 있죠? 묘지관련시설에 보면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동물건조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데요? 화장. 화장은 화장시설이 따로 있다니까 동물화장시설 건조. <웃음> 아, 건조 말리는 거라니까? 동물을 말리는, 말리는, 시설. 말리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야. 말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 화장, 화장, 화장을 태우는 거 아니야. 태우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그,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응? 막, 그러막 주변에 환경 문제 아주 심각해요. 제대로 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시설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런 거 없어요. 일본 뭐 벽제라든지 또는 이런데 그그 화장실 보면 별 그런 거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 이제 엄청난 고압으로다가 그 연료도 엄청나게 써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동물을 그 정도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그냥 막에그 태우다 보니까 막그 제대로 안 타가지고 막 그냥 뭐가 막 날라가서 가정집에 떨어지고 막 이래. 그래서 어디 어디는 뭐 농작물 뭐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그 주변에 뭐 동물 그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그뭐 설비도 제대로 안 갖춘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뭐그 농작물 위에 뭐가 막 자꾸 떨어져 이렇게 막 분진 같은 게막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심각해 요 그게. 근데 환경적으로 문제 없는 시설이 바로 요거예요. 동물 건조장. 건조장은 말 그대로 건조시키는데, 이게, 건조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열풍 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동결 건조가 있고. 들어보셨어? 응? 전둘다 해봤어. 동결 건조, 열풍 건조. 열풍 건조는 그냥 뜨거운 열로다가 막 바람 불어가지고 말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환 같은 거 빚고 이러잖아. 환. 뭐, 그 뭐, 숙지 환이든 말 이렇게 뭐 만들잖아요. 만들어 보셨어? <웃음> 쑥한 만들고 개인들이 하잖아. 그러면 이제 저기 뭐경동시장에 되는 데 가가지고 그그쑥 가루 내 가지고 거기에 검은 콩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그, 그 조그맣게 잘라서 이렇게 환을 빚어요. 그거 이제 젖은 상태니까 말려야 될거 아니야. 어디다 말려? 그 열풍 건조로 말려요. 열풍 건조기에 딱 넣으면 그. 뜨거운 바람으로 해서 쫙 마릅니다. 근데, 동결건조 방식은 얼려서 말려요, 얼려서. 그, 그딱 얼리면, 그, 그, 식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내부에 있는 수분이 딱 얼죠? 그거를 그냥 추출해요. 그러면 완벽하게 그냥 수분이 싹 빠집니다. 그래서 동물을, 그, 돌아, 동물이 돌아가시고 나면, <웃음> 여기서 성내를 치르고, 건조장을 가서 동결건조 방식으로 수분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뭐 수목장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뭐한 군데밖에 없대. 이한 군데가 두 군데인가. 그래서, 응?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시네. <웃음> 그래서, 이것도다 똑같은 시설 아니야. 그러니까 다 묘지 관련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끝나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묘지로. 그래서 뭐 따로 외울 건 없고, 창고는 그냥 창고고, 공장, 공장이고, 운수는 딱 한마디로 아시면 돼요. 타러 간다. 배를 타러 가고, 기차를 타러 가고, 버스 타러 가고, 비행기 타러 가고, 뭘 타러 가서 보이는 그 건물. 그 건물이 운수시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사람이 타러 가야 돼. 사람이 이 터미널 그러면 터미널만 보고 그냥 운수 이러면안 됩니다. 터미널이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러면 사람이 타러 갔죠. 그러니까 그건 운수가 되는데 물류 터미널, 화물 터미널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죠. 그래서 물건과 관련된 거는 뭐로 간다? 창고로 가는 거예요. 터미널이라도, 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건 운수고. 사람이 타러 갔으니까 운수고. 그 다음에 물류 터미널, 물건을 시로 보내는 거니까 그냥 창고 시설이 되는 거예요. 집배송 시설, 목에서 집배송 시설. 똑같이 물건을 시로 보내는 거니까 창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배송이 됐든 뭐, 뭐, 뭐, 그, 타는 거 비슷한데 물건을 시로 보낸다? 그건 창고고. 사람이 타러 가면 운수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은 이름대로 방송과 통신 방송국, 전신전화국 이런 거고 발전시설은 발전소만 있고 문화집회는 집회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모인 거죠. 사람들이 일단 모였어요. 모여서 문화 주로 구경한다 생각하시면 돼. 딱 이렇게만 아시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모여서 구경하는 시설들. 그래서 교재에서 보면 5번에 있죠. 5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람장, 관람장 모여서 공연 보고, 모여서 집회하는 거 구경하고, 전시도 보고, 관람도 하고 다 모여서 구경하죠. 그러니까 수, 수,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안 해도 딱 보면 그, 그, 그, 알수 있어요. 근데 <웃음> 영화관 뭐야? 모여서 구, 영화 구경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화미집회가 되겠죠. 극장 마찬가지고. 극장은 뭐고 영화관은 뭐지? 영화 <웃음> 영화관은 영화 보는 데고 극장은 연극이나 뭐 이런 거 보는 데 극장이고 다 이제 모여서 구경하니까 문화 미치회가 되는 겁니다. 경마장은 경마장. 이제 경마장에서 뭐 하는지 또 응? 뭐했어요? 경마장 가서 뭐했어요? 안 가봤어? 경마 경마장 가가지고 땡겼어? <웃음> 그건 이제 막권 사가지고 뭐 이런 거는 그게 본질이 아닌 거고 경마장의 본질은 가서 마, 말을 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마장 가서 말을 탄건 아니고 말 타는 거를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경마장 아니에요 말 타는 거 구경하는 거 그러니까 뭐다 문화 집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구경하기는 심심하니까 막권을 사가지고 살짝 베팅을 하죠 근데 본말이 전도돼서 그냥 막건 사로 가는 분들이 또 있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너무 세게 질러가지고 다 잃고, 그래서 또 주변을 또배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원래 본질은 말, 경기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경륜장 뭐야, 경륜장? 그것도 자전거 경기하는거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나미 집회. 경정장. 경정장. 요트공기 요트 구경하는데 미사리 가만 있어 다 구경하는 거니까 보다 문화 및 집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다 알아요 그냥 모여서 구경하는 거구나 그러면 다 문화 및 집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옆에 운동장 있잖아 운동장 여기 이쪽에 있나? 네. 지난주에 좀 시끄러웠는데 그거 뭘까? 문화 집회예요 거기그 운동하는 데니까 운동 시설을 이러면 안 돼? 거기 운동시설, 운동시설은 내가 가서 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경기장 이런 데는 가서 경기하는 거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데냐, 구경하는 데냐를 알수 있는 거는 관람석을 보면 알아, 관람석. 관람석이 면적이 크다라는 거는, 와서 경기하는 거 구경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문화 및 집회가 되는 거고, 관람석이 없이 순수하게 운동하는 시설로 돼 있다, 이럴 때는 운동시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모여서 구경한다 한마디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교는 뭐 종교시설 뭐 교회 성당 사찰 뭐 이런 거고 관광휴게는 관광 가서 휴게소 들리죠 휴게소 또뭐 구경하려고 관망탑 들르고 하죠 관망탑 뭐 휴게소 이런 건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웃음> 어린이 회관 이 어린이 회관은 어린이를 보면 속아요 어린이를 보면 노유자 이거 같아요 또는 어린이들이 가가지고 뭐 공부하나 뭐 교육연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이회관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은 끝 글자가 관자죠. 관자 가 끝나서 뭐다? 관광이 됐구나 이렇게 하세요. 어린이회관은 관으로 끝나서 관광이다. 근데 관자가 보이면 무조건 관광 이러시면 안 돼. 관자가 엄청 많아요. 관자가. <웃음> 뭐 청소는 회관, 이런 것도 있고. 어린이 회관만 특별히, 어린이, 어린이 때문에 헷갈리니까, 어린이 회관은 관짜 끝나서 관광이다. 근데 어린이 회관이 관광이니까, 이거, 그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울에 대표적인 거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 있죠? 면목동에. 그 어린이 대공원, 애들이 가서 단체로 가가지고, 노는 데가 그,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관광 휴게가 되는 겁니다. <웃음> 그 다음에, 야배자가 붙으면 야배가 붙으면 관광이구나 이렇게 또 기억해 두세요 그 음악당 극장이 원래는 뭐죠? 문화집회죠 원래는 이제 모여서 구경하는 데니까 문화집회인데 거기에 야배자가 붙어 있는 거 야배음악당, 야배극장 이럴 때는 관광휴게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은 야배로 나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나들이, 나들이 야외로 야배자가 붙으면 관광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위락은 위자 의미가 뭐냐면 위로한다라는 거 위로한다. 위로를 받으려면 술한잔 걸쳐야지 같이 술한잔걸치면서 근데 그술 먹으면 이제 알딸딸하니까 이게 기분이 좋은 거지 나쁜 건지 나쁜 건지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살짝 취해서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거기서 이제 그 노래라도 한잔딱 부르면 흥이 싹 나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즐겁게 되는 거죠. 가서 흥이 좀더 나면 흔들기도 하고. 그런 게다 위락이 되는 겁니다. 술 먹고, 춤추고, 또는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무도학원, 무도장, 또는 유흥주점. 가끔 또, 카지노가 잘못 또이 스트레스 풀다가 문제가 됩니다. 카지노, 영업소, 이런 건다 위락이 되는 거고. 판매는 이름대로 파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은 운동하는데, 숙박은 잠자는데, 그러니까 숙박소리 등 되는 건다 호텔, 가족 호텔, 수상 관광 호텔, 관광 호텔 또는 그 휴양 콘도미니엄 뭐 이런 게다 이제 숙박이 되는 겁니다. 노유자 이름대로 노인과 아동, 노인 복지, 아동 관련 시설, 교육 연구는 교육과 연구, 학교 학원 연구소 도서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좀 하나 주의할 사항이 어린이집은 노유자다 교육 연구다. 그렇죠. 어린이집을 왜 보낸다 생각하죠 어린이집을 보낸 이유가 가서 뭐라도 배워와라 이러면서 보냈어? 그게 아니라 그냥 돌봐달라고 보내준 거죠. 돌봐주는 데니까 노유자가 되고 유치원은 가서 배우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연구가 됩니다. 수련은 한마디로 아시면 되는데 청소년 요 단어 보면서 청소년자가 보이면 무조건 뭐다? 수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청소년 보이면 다수련.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보면서 다 그냥 수련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유스호스텔, 이거 하나 주의하시죠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이게 단어 언뜻 봐가지고 는 텔자가 보여가지고 숙박처럼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스호스텔은 텔을 보지 말고 뭘 봐? 유스 이걸 보면서 유스니까 청소년 아니야. 그래서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야영장시설은 야영장에 있는 시설들. 의료는 한마디로 병원인데 여 <웃음> 이제 그세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병원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 등이 있고 의원 등 여기 이제 하도 많은 게 있어가지고 의원, 치과원, 의 한의원, 침술원, 조골원, 조사원 안마원 또는 산후조리원 등등 이런 게다 이제 에, 그 아파서 갔는데 병원이 아닌 것들 어? 그런 게 그런게 있고 병원이 보이면 딱 무조건 의료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병원이 보이면 다 의료 근데 병원이 아닌 의원 등은 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 인근에 있는 시설이라고 랬죠그 중에 일종은 어느 동네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근데 아프면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병원은 규모가 커져 버 뭐. 규모가 크잖아 시골 동네 병원이 없을 수가 있죠 의원이라도 있어야 뭐 치료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네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일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자가 보이면 의료다 병원이 아닌 거는 일종생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치과병원은 뭐죠? 치과병원 치과를 보면서 일종 그러면 안돼 치과병원 뒤에가 병원자가 붙었잖아 의료가 되는 거예요 치과의원이면 일종생이 되고 한방병원은 한의원 느낌이 나가지고 한방병원 뭐 일종 그런데 한방병원이니까 뭐예요 의료가 되는 거고 한의원 일종이 되는 거죠 격리병원 의료 조사론 병원 아닌 거다 일종 그 산후조리원 일종, 일종. 이건 이제 규모를 안 따져요 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름을 병원을 붙이는 건 기본적으로 큰 것들이고 병원이 아닌 것들 규모가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규모가 작더라도 <웃음> 면적 안 따지고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웃음> 다 일종원생이 되는 겁니다 그 정신병원 통에 의료, 의료가 되 병원이니까 의료가 되겠죠 침술원 일종원생 접고론 적골은 뭐하는데요? 족골은 그래서 뼈 맞추는데 그뼈 맞추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적골은 또는 뭐 안마원 일종의 생 그냥 딱 그렇게 구별하면 돼요 병원이면 의료다 그리고 의원 등은 일종의 생이다 의료 중에서 병원이 아닌 게 있어요 그 마약 진료소 <웃음> 근데 우리 시험에다 설마 마약을 내겠어? 그러게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병원은 다 이름이 의료는 아, 이름 이 병원 돼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병원 아닌 거는 다 일종 근생이다. 근데 병원이라도 동물 병원인 경우에는 그서지 그는 일단 병원인데 의료는 아니고 그렇다고 의원 아닌 거니까 일종도 아니고 이종 근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 가지는 구별을 하셔야 되고 일종 근생, 이종 근생은 교재 수준 보고. 단독공동 좀 있다보고, 업무는 일하는 데니까, 뭐, 사무소, 금융업소, 등등. 그래서, 그, 근데 규모가 큰것들이에 조그만 건다 이제 일정이나 이정으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국방문사는 아직 용도가 확정이 안돼 있어요. 제목만 정해져 있고. 교조업은뭐 뭐 하는데요? 교도소, 구치소뭐 이런 거죠. 뭐 뻔한 거고. 동물식물 관련 시설은 딱두 마디를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 동식물을 키우는 것, 동식물 키운다, 아니면, 키워서 어떻게 잡아요 잡는 시설 동물식물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은 동식물을 키우거나 잡는 시설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키우는 시설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 온실 잡는 거도축장 도계장 이런 거죠 이름은 동물인데 이름은 동물인데 동물원은 뭐야 동물원 여기는 동식물을 키우고 잡는 데가 아니라 가서 구경하죠. 구경하니까 뭐가 돼? 문화집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이런 게 있는데, 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닌 게 많아요. 일단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고, 동물병원은 이종호생이고, 그러니까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그거는 이제 장례시설이고,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은 묘지 관련 시설이고, 그래서 이름이 동물이라고 다 동물 식물 관련 이름 안 돼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있어야 되려면 동식물을 어떻게 한다? 키운다 또는 잡는다 딱그 정도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 정도 단어 의미만 알면 거의 다 풀려요. 그냥 그, 그 자동차 이름대로 장례에설위험물다 이름대로 아시면 되고 자원 보면서 버리는 거 <웃음> 운수 타러 가는 거. 방송통신발전 그냥 이름대로고 문화집회 모여서 구경한다. 관광객의 두개 주의하고 그 다음에 총소년 <웃음> 보이면 다 수련이고 병원이 보이면 의료고 병원 아닌 의원 등은 모두 일종이고 동물병원은 이종원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동물식물 관련해서은 동식물을 키우거나 잡는 거구나 이 정도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그 교재에서 다시 보면 단독공동은 좀 이따 보고 일종 은생 이종 원생그 전에 나머지부터 먼저 정리하면 5번의 문화 및 집회는 한마디 뭐라 그랬어? 모여서 구경하는 시설들 그러니까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관련장 이런 거고 종교 소리야 뭐 종교 집회장 뻔하고 판매는 파는 데니까 도매 소매 상점 다음 면적이 커야 돼요 작아지면 다 용도가 바뀌어요 그 상점이 1천 미만이면 뭐가 될까? 상점이 1천 미만 작아지면 근린생활실설 돼요. 근린되면서 이일종아니면 이종으로 나눠져. 일종이 되는 거는 동네마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은 일종으로 가고, 뭐 그게 아닌 건다 이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동네 슈퍼 같은 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점이 크면 판매고, 일점 미만으로 작아지면 일종운송이 되는 겁니다. 운수는 그냥 타러 가는 거.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또는 철도 공항 항만다 이런 거고. 근데 물건을 실어 보낸다 뭐라 그랬어? 창고가 된다 그랬죠. 의료는 그냥 병원. 이름이 어떤 병원인지 따지지 말고 뒤에 병원자가 붙었다 의료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교육연구는교육관 연구니까 학교, 학원, 연구소, 도서관 등이고 노유자는 노인과 아동이니까 노인복지, 아동관련시설인데그 학교 중에 유치원 이거는 배우는 데니까 교육연구가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돌봐주는 데니까 노유자가 되죠 수련은 한마디로 청소년이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오타가 있네? 양영정이 됐어? <웃음> <웃음> 오타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응. 뭐, 이거 말고도 청소년부터는 다,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문화이지, 뭐가 됐든, 청소년 보이면 다 수련인데, 뉴스 호스텔 뉴스를 보면서 이것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수련원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이게 이제 청소년 수련원 그러면 멀리 있어 보여 가까운데 있어 보여 가까운데 있어 좀멀리 있어요 멀리 그래서 뭐 자연권이라고 해요, 자연권 산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청소년 수련원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은 뭐 시가지에 있는 것들이에요 시가지에 그런 건 보통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운동은 운동하는 데고 업무는 일하는데 공공업무, 일반업무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중에 일반업무 중에서 오피스텔과 하나 추가로 체크해 드시고 오피스텔이에요. 텔을 보면서 숙박이다 이러면 안 돼? 또뭐어 거기서 살던데 죽어 이러면 또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니까 뭐다? 업무가 되는 거고 숙박은 뭐 잠자는 데니까 호텔 뭐 같은 건데 다중생활설이 500 이상이면 숙박이 되는 거고 500 미만이면 이종근생이 됩니다. 이종근생 그 다음에 위락은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은 카지노, 용업소 등등 뭐 스트레스 푸는 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장, 창고 다 창고인데 아까 물건을 실어 나르면 창고가 된다그랬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다 창고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은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설 주유소, 에화가스 충전소 또는 석유 판매소 등등 석유 뭐 비슷한 거 가스 비슷한 거 나오면 다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 운전학원, 주차, 세차, 정비공장, 또는 폐차장 또는 <웃음> 에, 자동차 매매장, 음? 뭐 검사장, 뭐다 해당돼요. 주기장 이런 것도 있어요. 주기장. 주기장은 뭘까? 주기장? 주, 주차장이 있고, 주기장이 있어요. 주차장이면 주자가 머무른다라는 의미야. 머무른다. 주차니까 차가 머무르면 주차장이 되고, 건설 기계가 머무르면 주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이제 자동차 관련되는 거니까, 대일로 들어가고, 동물식물 관련 시설은 동식물 어떻게 한다? 키우는 거 또는 잡는 거, 그래서 축사, 온실, 작물 재배 사, 또 잡는 거, 도축장, 도계장주요 창고사항의 동물원은 문화지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한마디로 뭐, 버린다. 그래서, 하수처리,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또 뭐, 자원순환 뭐 폐기물으로 쭉 나오면, 다 자원순환. 교정 시설은, 구치소, 교도소, 뭐, 소년원 등이고, 국방군사는, 다 뭐, 아직 특정은 안돼 있지만, 뭐, 군사와 관련된 군부대 뭐, 이런 게 되겠죠. 방송통신은 방송과 통신이니까, 방송국, 전신전화국, 전화국, 촬영소, 또는 데이터센터 등등. 발전시설은 그냥 딱 발전소밖에 없어요 묘지는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또는 동그 묘지에 부수되는 건물 공동묘지 가면 그뭐 관리동 있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관광 휴게는 관광 가서 들르는데 관막다 휴게소 근데 주의할게 야외자가 붙으면 관광이 된다 그랬죠 어린이회관은 특별히 관짜로 끝나서 관광 장례시설은 장례시장이나 동물전용 장례시장. 야영장시설은 야영장이 있는 소규모 시설들, 관리동, 샤워시설, 대피소 등등, 이런 거니까 용도가 꽤나 복잡하지만 이 정도로 단어 의미 알고 키워드 몇개 정리하면 대충 해결돼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 은생, 2종 은생은 따로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걸 좀 정리하죠. 단독주택은 이 종류가 외워져 있어야 돼요. 다른 거에 뭐, 그 종류가 워낙 많아서 못 외우는데, 단독주택은 딱네 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딱네 가지씩 나눠지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학교는 풀다가도 나와요. 뭐 주택법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놔야 되니까,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리고 단독주택은 이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이나 다가고 공간 아닌 나머지가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뭐이 단독주택에 적극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른 거뺀 나머지가 단독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건 뭐 정리할 필요가 없고 공간에는 혼자 산다 여러 명 산다 여러 명? 도의사 공간에 도의사도 살고 부지사도 살고 <웃음> 다 같이 살아? 혼자 살자 혼자 사니까 뭐다? 탄독이 되는 거고 기숙사는 여러 명 살잖아요. 여러 명 사니까 공동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할 게 없어요. 물론 기숙사가 또 일반 기숙사가 있고 임대 기숙사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나와. 세세하게 자꾸 보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류만 따고 외워두시고 이 중에 다중과 다가오고 아파트를 다세대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 엄청 쉽어요. 층수와 면적 따지면 되는데 층수는 3, 4, 5예요. 3, 4, 5. 주택의층수 3, 4, 5. 3, 다중이나 다가구 3계층이야.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연립은. 연립 다세대는 4계층이야. 너무 그층수가 쉽죠. 여기 이제 계층의 의미는 아셔야 되는데 계층. 계층은 뭐냐면 주택이 건물이 4층 건물이에요. 근데 1층은 슈퍼라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주택으로 쓰고 있다. 근데이 이 건물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1개, 2개, 3개. 그래서, 어, 그, 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다 보면 그냥 3층 이하 이렇게 안돼 있죠. 다계층이라고돼 있죠. 그러니까, 이 주택의 규모를 따질 때는 그 층수나 면적 모두 뭐만 따져? 주택으로 쓰는 층수, 주택으로 쓰는 면적만 따져가지고, 그이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똑같으니까, 그냥 다 주택으로 쓰는 충수, 주택으로 쓰는 면적, 이것만 따지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3개층이야 다가구도 3개층이야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립다세대4개층이야 그러니까 충수 아주 쉽고, 면적은 모두 얼마 기준으로? 6 0 0 아파트는 면적을 안따져요 충수가 5개층이 되면 다 그냥 아파트가 되버리는 거고, 나머지는 다6 0 0 기준인데, 다른 건다 이하인데 뭐만 초과 열립만 초과하니까 뭐 규모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중은 3개층 이하 620 이하고 다가구 3계층 이하 620 이하 아파트는 5개층 이상 열2은 4개층 이하 620 초과 다세대 4개층 이하 620 이하 그러다 보니까 다중주택이나 다가구가 규모가 똑같죠 둘다 3개층 이하 620 이하에요 차이는 다중주택이면 하숙지 용도 그러니까 법에서의 하숙집이라고 안써놨는데 읽어보면 하숙집이에요.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그러면서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거딱 그러니까 하숙집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계층 이하 620 이하가 나왔는데 설명을 보니까 하숙집을 얘기하고 있다? 뭐다? 다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이렇게 나오면 다가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요것만 구별하면 돼요. 나머지는 규모만 보면 딱구별 되니까 요거는 이제 <웃음> 사례 형식으로 했을때 <웃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택이 5층 건물이고 이 모두를 주택으로 쓰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 뭐다? 이거 아파트 외에는 될게 없죠. 이 개념에 딱 대입, 대입을 해보면 이거 무조건 아파트가 되는 거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아파트 주택이 그 건물이 4층 건물인데 모두를 주택으로 쓰고 있고 각층 바닥 면적이 200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느 주택 어떤 주택이다? 네. 무조건 이건 연립 외에는 될게 없어요. 왜냐면 층수가 자기 층이 하고 면적은 660을 초과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연립이 되는 거고 <웃음> 건물이 4층 건물이고 이 모두를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각층 바닥 면적이 100이다. 이거는 무조건 뭐다? 이거는 다세대 외에는 될게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다세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층수가 4개층 이하고 면적은 6 2 0 이하니까 이건 무조건 다세대가 되고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이제 여기에 되는 겁니다. 3층 건물인데 모두를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각층 바닥 면적이 200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이 다중주택이 될수 있어? 없어? 있죠. 다중주택은 3계층이야 6 6 0이야 다중주택이 될수 있죠. 그러 다가구 주택은 된다 안 된다? 다가구가 될 수도 있죠. 3계층이야 6 6 0이야니까이 건물이 다세대는 될수 있어? 없어? 다세대는 안돼이제 <웃음> 다세대라는 거는 4계층이야 6 6 0이하네요 그러니까 세대, 이게 사기증 이하 건물 아니야. 면적도 662하고 다세대도 될수 있죠. 딱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딱 결정되니까 뭐 헷갈릴 게 전혀 없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세개 중에 하나라는 게 생각나야 돼요. 다중이 되거나 다가오가 되거나 다세대가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때는 설명을 봐야 되죠. 규모가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고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보니까 타숙집인 것처럼 설명되어 있으면 그건 뭐다? 다중주택이 되고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나오면 다가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건 공동주택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을 때는 타세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개념 그대로 딱 적용이 되는 거니까 외워두시고 외워야 되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 떠올려 봐야 돼 그래서 가려놓고 단독에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단독주택. 이 벌써 다알것 같다가 가려놓으니까 생각나잖아. 가려놓고 편안하게 생각나게 외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가구, 다가구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다가구, 단독, 다세대, 공동. 그 순간적으로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단독주택에는 첫 번째 뭐,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홍보할 때 이렇게 하란 말에 가려놓고, 이제 떠올려보고, 답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잘못 떠올른 거는 내가 자꾸 시험장 가서 그렇게 속으니까 가려놓고 떠올려보고 생활남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아는 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규모가 다중이나 다가고 충수. 둘다 3계층 이하. 아파트. 아파트 충수 5계층 이상. 연립은 4계층 이하. 다세대 4계층 이하. 그다음에 면적 모두 얼마? 660, 660 기준. 그중에 다 다중주택은 660 이하, 이하. 다가구 이하고 12번 초과. 초과죠 660 초과. 그리고 다세대도 이하. 이하. 그래서 기하게 하는 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다음에 일종군생이종군생 교재 수뭐죠교제에서 아까 일종군생과이종군생은 어, 글리나 근리에미가 주거인근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거인근에 있는 시설들이니까 규모가 커져버다 작다 말요 규모가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어, 얼마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글린생활시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글린생활시설이 보면 이종원 좀 빼놨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이종원 두 페이지예요. 어떻게 외울 방법도 없는데 하나같이 1000미만이다, 뭐 300미만이다, 이종근생에도 500미만이다 뭐 어떤 건 1000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그 규모가 얼마 미만이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얼마 미만 이렇게 나오면 다 그거는 근린생활설이다 생각하시면 돼 면적이 얼마 미만 이렇게 나오면 그 근린생활설 말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게 어느 동네나 필요해 보인다고 라 생각되면 그때는 일종이고 그꼭 그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으면 2종이고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럼 1종 은생 중에서 그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기본적으로 슈퍼 같은 거 동네마다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1종이 되는 거고 휴게음식점 동네마다 분식집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종 은생이 되는데 단, 휴게음식점은 면적이 커지면 2종으로 바뀌어요. 반면에 2종 은생 중에 보면 일반 음식점 있죠? 일반 음식점은 규모를 안 따지고 2종 분생이 됩니다 일반 음식점 규모 안 따지고 2종 분생 반면에 휴게 음식점은 조금 할 때는 1종 300 이상으로 커지면 2종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다시 1종으로 가서 디귿번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동네마다 다 있잖아 그러니까 다 1종이고 의원, 치과원, 한의원, 침술원, 조사원 산호조리원 앞만 아까 구별했죠? 병원은 의료, 의원 등은 다 일종. 그다음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다그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동사무소동마당 있는 거고 파출소 같은 거 동마당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건다 일종 원생이 되는데 이게 커지면 업무가 돼버려 업무. 공공업무 조그만 시설일 때는 일종군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을에 간 마을공동작업장 마을마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군생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동네마다 있어? 없어? 다 있어? 우리 동네에서 못 봤어? 요 여러분 안 돼? 어딘가 있어? 내가 못보는어디엔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그 동네에 전기가 들어가고 수도가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동네마다 다 필요한 시설이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동네마다 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시골 가서 집 사야 되는데, 그 동네 갔더니, 그 중개사무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사? 동네마다 있어야 돼. 예전에는 다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2종으로만 있다가, 그 면적이 아주 작은 거는 1종으로 또 바꾼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있어야 뭘 어떻게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면적이 30면 미만으로 아주 작다? 이럴 때는 1종 우생이 됩니다. 30 이상으로 커지면 뭐가 돼? 2종이 돼요. 근데 500 이상으로 아주 커지면, 그때는 업무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 이제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니까 꼭 체크해 두세요.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그 동네마다 있, 있, 있, 있어야 되죠? 그래야 충전할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파단지마다 트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 분색이 되는 겁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단지마다 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일종 분색. 네, 이게 커지면 뭐가 될까? 커지면 지금 이거 뭐하는 거야? 자동차네 자동차 커지면 뭐가 돼? 자동차 관련 시설이 돼요 주유소 충전소는 차와 관련되긴 하지만 그거는 위험한 물질들을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장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규모가 1000미만으로 작은 거는 일종근린 생활시설 면적이 커지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됩니다 이종근생은 워낙 많아서 다 정리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정리해놓은 거는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이종근생에 해당되는 거, 이것만 좀 모아놓은 거예요. 청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일반의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기원, 안마시술소, 노련습장이 정도 그냥, 뭐 어떻게 줄줄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눈에 담아두세요. 이 중에, 그, 안마시술소, 이거 안마원과 구별해야 돼 안마원은 어디 있었어? 일종이 있었어요. 암마 시술서는 2종이 되죠? 그래서 이거 구별할 때는 그냥 암마원은 글자가 세 글자로 적으니까 일종이고, 암마 시술서는 글자가 많아서 2종이구나. 이 정도로 구별해 두시고. 아, 용도 어려운 거 봤네. 자, 확인할 수 2번 보죠. 거,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 무도학원은 뭐죠? 위락. 그 그위랑 뭐, 학원이라고 교육용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노는데 지금 뭐. 무도학원이라는 게 위락이고. 주유소 딱 봐도 위험하죠? 위험을 저장처리. 야외야자가 붙으면 뭐가 돼? 관광이 되죠. 문화집회가 아니라 관광. 답은 3번. 마을에 간, 마을마다 있죠? 일종. 안마원은 1종 안마시술소 2종 답은 3번 그래서 33회 때 용도 보는 문제가 나왔고 예전에 예전에 자주 나왔어요 예전에 내가 한동안 뜸하다가 33회 에 나왔는데 나올 때막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용도가 좀 체크가 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를 했는데 괜히 체크한 게 아니야 올해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잘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 건축 쉬었다 보죠. 진도가 너무 안 나가네. 지금 2시간 동안 네페이지 했네. 네페이지는 <웃음> 못했어. 지금 쉬었다가 건축과 대선 이어서 봅니다.